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술안주인 닭발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아 술안주로 정말 좋은 안주거리죠 이거는 조금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시면 어, 다른 데서 파는 <웃음> 닭발은 아마 못 드실 거예요 과정은 좀 복잡해도 시작해 볼까요 닭발은 1차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는 담금주를 사용하거든요. 담금주 한두 복자 정도를 넣으셔서, 이렇게 손으로 뒤적뒤적 하면서, 어, 좀, 이렇게, 담금주가 좀 이렇게 닭발에 배이게끔, 어, 요렇게 뒤적뒤적 해놓고, 한 30분 이상, 거의 한 시간을 데워둡니다. 닭발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냄새 제거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아주 맛있는 닭발 요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닭발을 끓여 주시면 돼요 이게 1차적으로 끓이는 겁니다 닭발을 끓일 때 사용하는 물은 닭발보다 조금 더 많이 잡으시면 되고요 센 불로 화력 좋은 불로 팔팔 끓여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5분정도 끓으면서 5분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찬물에 헹궈주셔야 돼요 끓이면서 나오는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그 손으로 문질러 가면서 씻으셔도 되고요 요렇게 해서 계속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물기를 조금 빼시고 준비를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닭발 끓인 준비를 합니다. 이때 닭발이 삶아지면서 좀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양이 좀 줄거든요. 자 닭발을 다시 삶을 때는 좀 위로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익으면 끓으면서 이렇게 높이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담금주 넣고 양파와 대파를 넣어서 끓여 줍니다 이때 생강도 같이 넣어서 끓여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불은 세게 하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익혀 주시는데요 한 30분 정도 끓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만져 봤죠 노골노골노골 요정도 보다 조금 더 끓이시는 게 좋아요 자, 끓이시면서 이렇게 뜨는 기름기는 걷어주세요. 삶아진 닭발은 꺼내주세요. 육수에다 그냥 담가두시면 더 불기 때문에 맛이 없어집니다. 닭발 삶은 육수는 버리지 마세요. 저는 결국 닭발 요리를 할때주 재료가 대파 그리고 쪽파 그리고 양파밖에 안 넣어요. 마늘. 그러니까 이것도 그 오리불고기 올렸을때랑 마찬가지로 아주 최소한의 이제 재료만 가지고 맛을 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양념은 기본적으로 다 집에 in, 있으신 거니까 음, 그렇게 큰 무리수는 없을 거예요 팬에 식용유를 좀 둘러 주셔야 돼요이 식용유는 파기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파기름을 내야 맛이 좋더라고요. 여러 방,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어, 파기름 내서 이렇게 양념을 달달 볶아서 만드는, 어, 그 양념이 저는 맛있었어요. 그러면 기름이 좀 이제 열을 가해지면, 여기 이제 대파를 저는 먼저 넣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대파를 꺼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파를, 다진 양파를 넣어줄 겁니다. 파기름이 어지간히 나왔어요. 이게 파가, 어, 저는 파기름 낼 때는 대파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 대파가 이렇게 좀 쪼그라들었죠. 지금 보시면. 음, 이 정도를 어, 기름을 내셨으면 요거는 걷어내주세요. 근데, 어, 저는 어차피 제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요 레시피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나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뭐 쪽파로도 할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대파를 좀 잘게 썰어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쓰거든요. 양파도 최대한 잘게 다져주세요. 왜 다지냐 하면 요거를 이제 그 파기름 거기다가 넣고서 익혀줄 건데요. 완전히 양파가 익어서 뭉근하게 없어질 정도로 예, 만들어줄 겁니다. 쪽파는 제 취향은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파향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암튼 좀 넣었어요 자, 그러면 어 쪽파를 넣으시고 여기에 양파를 같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달달달달 볶아줍니다 이게 재료가 많아 보여도요 어 지금 닭발이 2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은 적당하거든요 맛을 보면, 아, 이 정도 넣어야 적당하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잘 볶아지고 있어요. 여기 좀 보시면, 이게, 약파가 거의 투명한 색이 됐죠. 근데 이 정도에 멈추시면 안 되고요. 더 익혀주셔야 돼요. 자, 더 달달 볶아집니다. 양파가 뭉근하게 익으면 여기에 이제 간장하고 고추장 넣고 그리고 기본적인 아까 재료 밑에 적어놨던 거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서 이제 요거를 섞어주시면 돼요. 섞어볼까요? 여기에. 설탕을 좀 넣으셔도 좋기는 한데,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어, 저는 한 큰술 정도만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올리고당으로 충당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만 조금만 끓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 소스가 어느 정도 이제 끓여졌을 때 저는 모르냐면, 그때 마늘을 넣어요. 마늘 넣고, 이제 깨소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섞어주면서 저어져가면서 끓입니다. 이거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불 조절이에요. 이거 센 불로 하면 안되거든요. 어, 중불보다 좀 약한 불그 상태에서 요렇게 졸여주세요. 자. 요 상태가 돼서 뭘 넣으시냐면, 자, 굉장히 걸쭉해졌죠? 보이세요? 요 정도가 되면 뭘 하시냐면, 아까 끓여놓았던, 닭발 끓여놓았던 이 국물 있잖아요. 이 육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육수를, 어, 이 정도 양이면, 한세 국자에서 네 국자? 뭐좀 많게는 한 다섯 장 정도 이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 이 닭발을 삶은 국물을 육수를 넣어줍니다 둘셋넷 저는 다섯 국자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걸쭉해 보이잖아요. 근데 소스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거를 저는 좀 익히고 익혀요. 졸인다 그러죠? 졸여가지고 사용을 하면, 어, 닭발에다가 바로바로 양념을 해서, 어, 졸여가지고 드시는 것보다 맛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 방법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끓여 줍니다. 이때 끓이는 불은 세게 불을 올려서 바글바글바글 바글 끓으면 불을 약하게 해 가지고 은근한 불에서 졸여 주시면 돼요. 소스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끓이시잖아요. 요때 청하나 그 담금주가 있으시면 한 국자 정도? 요렇게 해서 넣어서 계속 졸여주시면 좋아요 그 외에 그 닭발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 레시피에 보면 어, 좀 이렇게 그 담금주나 이렇게 청아 소주 같은 거를 좀 많이 넣으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 특유의 잡내를 잡아주기, 잡아주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하시면 요리하실때 맛을 내는 비법일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소스 걸쭉해진거 보이세요? 걸쭉해졌어요 이렇게 흐를정도 자 근데 닭발이 한2 k g 정도를 삶아 넣은게 이 정도 양이에요 어, 이 정도면 이 소스하고 어, 맞물려서 딱 알맞은 어,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닭발을 넣고 이제 소스하고 버무려 줍니다. 이때 불은 약한 불이에요. 센불 아닙니다. 가장 약한 불로 켜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산 닭발이 사이즈가 좀 커요. 이렇게 보통 조그만한 것도 있는데 전 솔직히 조그만한 건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잘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큰 닭발이 나올 때가 있답니다. 아 근데 살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더 먹을 게 있겠죠? <웃음> 자 그러면 닭발 다 넣고 버무려 볼게요. 이렇게. 버무려서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조금 약한 불로 요거를 조금 더 졸여주세요 그래야 어좀 이렇게 드시기 좋게 이렇게 뼈가 이렇게, 이렇게 싹싹 발라진다 그러나요 그 정도로는 좀 졸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정도 졸여 주셔야 그 간이 좀 배이고 맛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졸여 볼게요 자이 정도면 어, 소스도 간이 좀 이렇게 닭발에 베이고 맛이 훨씬 더 월등히 좋아졌어요 후춧가루를 넣으시긴 하는데 어, 모든 요리에 후춧가루를 넣으실 때는 미리 넣으시는 게 아니라 다 되고 나서 드시기 직전에 한번 불을 끄고 버무리실 때 그때 마지막에 후추를 착착착 뿌려가지고 버무리었다가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어, 미리 넣어서 뭐 후추를 미리 넣어가지고 뽑고 이거는 조금 저는 지양하는 반응일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후추는 맨 나중에 드시기 직전에 불을 끄고 나서 드시기 직전에 한번 후루루 후추 뿌리고 후루루루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야 오늘 이게 닭발 맛있게 됐어요 하나도 안 짜고 어, 밥하고 같이 안 먹어도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이렇게 뜯으시면 맛있을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긴 한데 어, 이렇게 한번씩 만들어 두시면 저는 꽤나 좋은 간식거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못 드시는 분들 더 많으시죠? 근데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혹시나 하고 먹어보다가 아우, 이 맛있네? 그러면서 계속 드실 수 있는 그런 안주거리랍니다. 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네요. <웃음>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들 생기실 거예요. 다들 힘내시고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